안녕하세요. 조니 살롱 우성원장입니다. 오늘은 붙임머리 하는 방법 중에 슬림 트위스트 파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붙임머리 할 부분에 핀셋으로 나눠줍니다. 왼손으로 고객 모발을 잡고 오른손에는 붙임머리를 엄지손가락 위로 오게 잡습니다. 왼손으로 잡은 모발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. 그 사이에 오른손에 붙임머리를 넣고 왼쪽 고객모발 한가닥을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붙임머리 한가닥을 왼쪽으로 넘겨줍니다. 이렇게 X자로 교차되게 잡습니다. 가운데를 엄지로 눌러 고정시켜주고 왼쪽부터 5회정도 꼬아줍니다. 그 다음 오른쪽도 5회정도 꼬아줍니다. 이제 왼쪽도 오른쪽을 트위스트 되도록 꼬아줍니다. 이 방식이 두가닥 트위스트 딱키 방식입니다. 꼬아주면서 엄지와 검지는 돌려가면서 꼬아줍니다. 그 다음 고무줄로 3,5에 묶어주면 됩니다. 고무줄 묶는 방법은 이전 영상 스킬 딱키 방식과 같습니다. 스킬 딱키 방식에서 5에 묶어줬다고 하면 슬림 딱키 방식은 3회 정도만 묶어줘도 충분합니다. 잘 따라서 연습해보세요. 고무줄을 잘라주면 완성입니다. 이런 방식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. 여기서 왼손과 오른손에 잡고 있는 머리와 엑셀자로 교차하게 잡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조금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면서 연습해보세요. 그 다음에는 트위스트로 꼬아주면서 따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주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